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수익자가 폭행치사죄로 피보험자를 사망시킨 경우에는 면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6-8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원의 판단 쟁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라 함은 사망이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자의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의미하고 본권 신청인은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살인에 대한 고의 또는 비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피보험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보험자의 왼쪽 턱 부위를 일래 걷어찼는데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이며 반복적인 폭행 등을 가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나아가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건 신청인이 폭행에 대한 고의는 있으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당해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인 수익자에게 상위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